자 여기서는 마스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어, 1 2 3 그룹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게 전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떤 동사를 보고 음, 예를 들어 이그 이거 보고 1그룹 아, 미르 이그룹아 음. 이거 어, 일그그룹별로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이거를 봐야 합니다. 일단, 1, 2, 3그룹,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하나 더그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거 그룹 나누기부터 좀 어, 확인하세요. 음. 자, 일단 3그룹 마스형, 아, 마스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 동사, 이크라는 가다라는 뜻인데, 어, 이거를 존중하게 에, 말하면, 어, 갑니다죠, 갑니다. 어, 마스를 붙이면요, 어, 전주한 표현이 되는데 예, 그냥 나, 사전에 나오는 그, 이, 나오는 그 기본형에다가 마스를 붙이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1그룹은 어, 어떻게 해서 마스형을 만드는지 이그룹은 어떻게 해서 마스형을 만드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음. 자 3그룹 마스형 음, 만들기 음. 자 이건 간단합니다 크る두 개밖에 없죠. 어, 이거는요 규칙이다 뭐다 하지 마시고 어, 마스, 기마스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어, 외우세요. 좀 응. 그렇죠? 응. 시마스, 기마자 응. 다음 이 그룹 동사는요 쉽습니다. 어, 룰르 떼고 끝에 마스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미루죠 이거는 이 그룹이죠. 어. 자, 룰을 떼고 마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마스죠. 응. 食べる? 食べます. 다베 응. 간단합니다. 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1그룹입니다. 1그룹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겁니다. 끝에 글자를 같은 행에 2단으로 바꿔 마스를 붙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너무라 는동사가 있어요. 어, 이거는 1그룹이죠. 어, 그때 글자가 무니까 바로 1그룹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음. 자, 그때 글자 하나씩 볼게요. 그, 그때 글자가 무죠. 무. 무를 같은 행의2단으로 바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이, 으, 에, 오. 이거는 아행입니다. 그리고 아는 아단이죠. 이등 이당.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아까 그 얘기 했습니다. 다른, 어, 동사 나누기, 어, 나누기 아니고 그룹 나누기 비, 어, 비디오에서. 음. 자, 너무는, 일단, 마, 미, 무, 매, 뭐 있잖아요. 어. 자, 일단 그때 그렇죠. 무죠. 무를 같은 행, 그러니까 마행이라는 거죠. 에 이단으로 바꿔. 이단. 그러니까 무가 여기 있잖아요. 이단. 마단. 아, 마단 아니고. 마헨의 이단이라고 하면 미죠. 그러니까 미로받고마스을 붙이는 거. 그럼 이렇게 되죠. 너이 마스. 응. 이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어, 응. 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기 그게고죠 어. 어, 자, 이거 어, 같은 행의 2단이라고 하면 기입니다. 어, 기로 바꿔가지고 맛을 붙이면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어,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은 모, 모두 우단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너무 우단이죠. 이...그 그리고 어, 미...르 다베르 이런 거다 우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아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요 1그룹 동사 우단으로 바뀌는 거니까 하나 앞에 있는 글자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단 타 사전, 어, 사전에 나오는 형태는 기본형은 다 우단이니까 이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글자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거는 뭡니까 다 보세요 그때 글자 보세요. 呃, 呃, 呃, 呃, 그, 呃, 呃, 呃. 다 우단으로 바꾸는, 바 아, 끝나는 거니까, 1그룹 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 앞에 글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정답이에요. 음, 이게. 음. 자, 아, 많이 들리기 쉬운 부분, 는 이거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걸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시느 시니에요. 응. 시미로한 사람 많지만 응. 니 입니다. 그리고 응. 아소 브 이거 땡땡 있으니까 이거 땡땡도 가져가야 <웃음> 합니다. 응.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응. 근데 뭐이 그룹은 이 그룹 규칙대로 화려 어, 시켜주고 일 그룹 일 그룹 규칙대로 활용 시켜주면 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할수있으면 일단 기본 음, 그렇죠? 기본 그룹 나누기하고 마스 붙이는 거 음, 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그 앞으로 일본어 공부할 때 어,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를 어, 좀 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